저희 팀원분들이 미션을 다깨 주세요. 미션 서포트 킹 2만 원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 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후원 같은 거는 딱 열까지. 오? 어? 오늘 시앗다 내려이 관미 님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제가 기뻐지 하 않아요. 에? 이런 거 준다고? 어막 진짜 제가 어? 어? 어?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지 프로. 어? 그만. 후원 리액션 룬자바 구매 갑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룬자바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따르고요. 룬자바 두대 구매 가능해요. 구입을 클릭! 그리고 룬자바 한대받고한대 더가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아요. 룬자바를 구입을 클릭! <웃음> 룬자바가 여러분들의 지 t 이바비 인생을 얼마나 좋게 바꿔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은 해결이 됩니다 물속도 갈수 있고 오픈도살수 있고 방폭되고 사람 4명 탈수 있고 튼튼하고 거대하고 4령구동까지 이렇게 좋은 거를 무려 240만 떨어 싼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룬자바가 무려 두 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넓은 차고를 룬자바 두 대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 녀석의 엔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내도자 아, 엔지 소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볼게요 잠시 현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런 제작 난 솔직히 루자와 두대단계서 솔직히 아깝 아깝 아깝 아깝 분위기가 바뀌었죠? 체크 브이로그 해야 될것 같은 부분 자 여러분들 세팅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PC방을 가볼게요 우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컨셉지 못할 것 같아요 세팅님은 너무 안 어울리십니다 세탕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세탕 원하십니까? 저의 진짜 모습 원하십니까? 필멸자들이요? 아 아하 아하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따라서 나는 화장실에서 1시간이고 12시간이고 기다릴거야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말이지 하하하하하 <웃음>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피즈 스피너에 꼬꼬닥 돌아가는 거어 그거 아시는군요 잠시만요 그 소스가 있을텐데 일단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이걸 왜 찍었지? 아... 씨. 자 이것이 바로 꽃기요 그만보세요 지워버려 이거 어? 이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거야 어? 자 심파의 날 갈게요 심파의 날 준비하시고요 안돼 나티 55%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제작 즐거운 하루 보세요 빵이야 여러분들 A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A번이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어요 찰칵 끝났습니다 자 레킹님을 알맞은 온도에 구워드립니다 미션 클리어 심파의 날 성공 123만 7500달러